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성교수 최샤입니다 최근에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PC에도 나와서 아주 잘 즐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자질구한 근황은 짧게 넘어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멀티버스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설기수 고하기입니다 제가 보는 라이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몬스터로 일본의 오니의 느낌이 나는 독특한 외형과 과연 이게 몬스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음칼을 만들어 싸우는 도구를 다루는 미친 지능과 괴력 둘다 가진 반칙 같은 녀석으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라이즈 출신 몬스터 중에서 이 녀석과 결룰때만큼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달랑이 것만 만들기엔 뭔가 아쉬운데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곰의 골격을 가진 볼리베어 같은 느낌을 생각하며 약간의 콜라보 같은 느낌으로 제작해보도록 하죠. 그런 이유로 오늘의 와디프는 설기수 볼리베어입니다. 네 뜬금없겠지만 여튼 고샤하이 거죽을 뒤집어쓴 볼리베어를 만들거예요 먼저 포인트 부분이 빛나게 조명작업을 할건데요. 배터리부터 스위치, 충전단자를 이용한 기본 회로에 눈의 안광, 손의 얼음칼, 등기에 얼음가시가 빛날 수 있도록 각각의 위치에 LED를 부착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몸체 형태를 잡아줄 것인데요 만약 오늘 단순하게 고사하기를 만들 거였다면 배가 약간 튀어나오게 포짐한 느낌의 체형을 만들겠지만 오늘 만들 건 어쨌든 볼리베어의 체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찍고도 남을 것 같은 듬직한 체형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LED가 붙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LED가 있는 부분은 따로 빛이 은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글루건을 사용해 빛을 조절해줍니다 등의 얼음가시 같은 경우는 글루건으로 덮은 뒤에 3D펜으로 얼음 같은 외형을 잡아줍니다 원래라면 제가 얼음을 만들 때 레진을 썼겠지만 오늘은 좀더 간편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볼 거예요 3D펜으로 어느정도 채운 다음에는 얼음가시의 표면이 조금 완만해지도록 인디규로 표면을 한번 싹 정리해 다듬어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자연 생성된 얼음에까지는 투명하면서 거친 느낌이 있으면 하니까 굳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듬을 것까지는 없고 대략 추운 겨울날에 불법한 지붕고드름 같은 느낌으로 약간 거친 느낌도 살리면서 표면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 묘사를 들어가기 전에 고시하기 느낌의 피부톤으로 먼저 한번 둘러줄 것인데요 지금 색깔이 고시하기보다피스타오 아이스크림 색깔 같지만 오 괜찮습니다 나중에 화장으로 덮을거라 밝게 해야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매끈하게 피부를 놔두면 그냥 피스타치오 괴물이될테니 거칠고 생생한 피부질감을 위해 도구로 한번 다듬어줍니다. 피부질감을 표현하는데 쓰는 도구는 정말 아무거나 써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날만 있으면 뭐든 괜찮아서 커터칼도 괜찮고 하물며 기계로 해도 좋아요. 다만 작업을 할때 클레이를 덧붙였을 때 경계선이 안 남도록 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충 피부도 적당히 붙였다 싶으면 이제 갑각처럼 보이는 오돌토돌한 돌기들을 붙여야죠. 주먹에 튀어나온 뼈와 근육라인을 기준으로 검색 돌기들을 붙이는데 색깔 배합이 좀 뭐랄까... 이번에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같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이미지 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화장이 들어가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여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리도 민트 초코씩 조형을 해 피부가 드러나는 부분들의 디테일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머리를 할 차례인데 맨 처음에 아래 턱을 따로 만든 다음 턱 라인에 맞춰 자잘한 이빨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턱을 감싸는 피부를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위턱도 마저 붙여줍니다. 맨 처음에 자료를 보셨다시피 고시하기 특유의 턱은 일본 오니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위턱은 이빨을 따로 붙이거나 하지 않고 바로 갈퀴 모양의 턱을 만들어 붙여줍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아까 LED를 설치했던 자리를 잘 이용해 살짝 작은 구멍에 눈동자를 만들어 한밤에 눈 마주치면 그대로 염라대왕과의 첫 안부인사가 생각날 정도로 절제 있으면서 무서운 느낌으로 빛이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눈썹이나 뿔 같은 세부 조형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아까 팔다리를 했던 것과 동일하게 피부질감을 넣어주면 얼굴 역시 이대로 끝입니다. 자 이제 이 민트초커의 기운을 어쩜 어떻게 하기 위해 어두운 청록색으로 화장을 해주는데요. 근육에 굴곡이나 돌기가 나 있는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쓰면서 강렬한 색감을 살릴 곳은 살리고 그외 남은 부분들은 차분하게 톤을 가라앉혀주는 게이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상이 약간 고샤하기보다는 고질라를 닮았는데 이제 확 다른 변신을 위해 털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먼저 하반신 같은 경우는 갈색으로 덮어가면서 마치 갈색 털로 된 듯한 바지처럼 만들어주는데 한 허리쯤까지 채웠다면 잠깐 다른 작업을 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이번엔 고시하기에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얼음칼을 만들 건데요. 아까 등 뒤에 얼음가시를 만들 때처럼 3D펜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잡는데 이번엔 방법을 약간 달리해볼 겁니다. 적당히 프레임이 완성되면 예전에 파도 만들 때 썼던 게일 미디엄을 말 그대로 치덕치덕 발라줄 거예요. 이게 지금 보기에는 흰색이지만 나중에 마르면 투명하게 변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루쯤 말리고 나서 얼음에 푸르딩딩한 느낌을 주기 위해 파란색의 클리어 페인트를 아주 연하게 찍어 발라주면 아주 쉽게 얼음 칼까지 완성됩니다. 그럼 다시 털로 돌아와서 상체에 흰색 털들을 붙여줄 것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쓰다 남은 양모가 있어서 적당한 길이로 잘잘 몸 여기저기에 붙여줍니다. 지금 봤을 때는 털이 약간 중구난방이라 털의 결이나 느낌이 3년 동안 클린조차 안한털부트 마냥 엉망인데요. 우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올리베어의 양갈리 머리 같은 느낌의 털뭉치도 붙이면서 온 몸을 빼곡히 채워줍니다. 하지만 시종일강 하얗기만 하면 별로니까 여기도 화장을 이용해 털 색깔이 약간 어둡고 그라데이션이 약간 감돌게 온 몸에 잘 찍어 발라줍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튀어나온 털들은 가위로 잘라내면서 적당한 수치기로 다듬어주고 털이 다 됐다 싶으면 가보도 첨가합니다. 가보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에서 보이는 고샤하기 장비를 어느 정도 반영해 적당.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리베어의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요 양갈래 머리도 잊지 않고 넣어줬습니다. 예로부터 양갈래 머리는 전사들의 상징인데 빠질 수가 없죠. 게르만족 바이킹들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으니 제 말을 믿으세요. 갑옷은 그렇게 많이 붙이진 않을 거예요. 어깨 방어구와 허리 갑옷 정도가 딱 적당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화장을 이용해 톤을 낮추면서 비슷하게 색이 녹아들게 동질감을 형성해줍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바늘과 바닥판을 만들어 모든 모델링을 끝내준 다음에 이제 작품의 완성을 표시하기 위해 저의 인장까지 달아주기만 하면 설기수 볼리베어. 완성입니다. 작품 설기수 볼리베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몬스터헌터와 리그오브레전드의 콜라보 느낌으로 작품을 제작해봤는데 보샤기와 볼리베어의 야수전사 같은 공통점을 생각하며 나름대로 녹여내봤습니다. 음...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볼리베어 없는 볼리베어 스킨같아서 조금 콜라보할 캐릭터들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역시 아무리 있는걸 재활용하더라도 창작은 어렵군요. 다음에는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캐릭터를 철저히 해석해 밸런스있는 작품을 설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